좀 나가라고 일찍 일찍 좀 다니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야사 다녀왔는데요 현수 녀석 이 공부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 따뜻하게 말이라도 걸어볼까? 공부를 안 하고 또 게임하고 있는 거야?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잖아요 아빠 아빠 저한테 관심도 없었죠 근데 왜 이제와서 그래요? 나가요 아직 나가요! 아 지금 나가요? 얘 어쩌다 이렇게 됐지? <웃음> 아빠! 누구세요? 아들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? 자! 이거! 어? 게임기네? 이게 집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켜임은이 게임은 이게이이게임이가임은이게임아빠게임 아빠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아빠랑 같이 게임할까? 네아밥 <웃음> <목소리> 먹어 <목소리> 아밥 먹으라니까 아, 먹으라고 왜 진짜 내가 아들 둘을 키워야 그냥